활발하다 너혹하게니혹하게 <웃음> 근데 지난번에 갈때왜 감염된 애들이 있으면서 그때 안 격겨 있었던 거지? 예 네, 감염된 애들이 그쪽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방독면은 이미 만든 거임? 만들어야지. 우리 재료는 근데 다 있음. 아 아닌가? 그 재료 확인부터 해볼까? 곤충 도끼 이거 만들면은 되게 괜찮겠다. 폭탄먼지벌레 잡아야 돼? 그러면 야얘 폭탄먼지벌레도 잡으려면은 일단 그거 해야겠네 창던지기술 야 그리고 무당벌레 부위도 많아가지고 베리 가죽 몇개더 있으면은 이거 무당벌레 업그레이드도 좀 되겠는데? 한명 정도는? 마지막으로 가스마스크 아 각다기 솜털도 있어야 돼 모기 잡고 그 다음에 베리 따고 각다기 솜털까지 가지고 오자 나 이거 어딘지 알거든? 경로? 아이고 야 비스 아 이제 한편이따라 간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야 모기 피주머니랑 임 나왔어. 이거 모기 검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오케이. 동실 떤다. 미로미로. 베리미로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야, <웃음> 뭐 날아다녀. 씨, 야이씨, 됐다. 찾았다. 우리가 만들던 그 집, 어디? 어디? 어디? 여기, 내가 있는 쪽. 오, 여기 있네. 야, 여기 근처에서 싸웠었다니까. 그리고 저기, 저 식물에 달린 가시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윙윙거리는 애들 있지. 얘네가 다 각각이야. 얘네 다 잡아야 돼. 이거 창으로 던져서 잡을 수 있나? 잡히네. 잡히네. 영중률 심지어 좋잖아. <웃음> 야뭐 이상한 애 있어 밑에 물 밑에 벼룩 같은 애. 제제제제제물 벼룩. 잡아볼까? 잡아볼까 저거? 나나 이게 뭐가 안 된다 나는. 어떻게 잡았어? 어? 그냥 얘가 여기 땅에서는 이렇게 빨리 치잖아 어물 속에서는 겁나 느리게 때려 아 그런거야 그냥? 그 얘네 잡으면 고기 나온다 어 각다기 잡으면 각다기 솜털이랑 각다기 생고기 나오거든? 각다기도? 아, 아 물벼룩도 고기나 물벼룩 고기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식량원이를 찾았어 <웃음> 어 나이스 내가 족장이야. 임마, <웃음> 얘 어디 갔지? 분명히 내가 잡았는데, a look. 내가 잡은, 내가 잡은 각다기 찾아요. 어디 있는겨? 어디 갔어알수가없 <웃음> 네? 잘... 화를 데미지가 너무. 너무 약하다. 어, 북탄 뭐니?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야, 이제 원딜 대 원딜이야 <웃음> 원딜 대 원딜이야 <웃음> 어물 마셔주고 어, 수분 보충, 수분 보충 창들어라, 창을 들어라. 제 약점 어, 엉덩이래. 아 그래? 야 그러면 뒤로. 돌덩이 약점. 에드 당한 애 말고 나머지는 뒤로 돌아서. 이거 1인칭으로 어떻게 바꾸더라? 1인칭 몰라. 아이 피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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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다기 솜털 나한테 4개밖에 없거든? 근데 1인당 4개씩 필요하단 말이야? 더 구해야겠네? 응, 총 16개를 구해야 돼서 각다기 진짜 많이 죽여야 돼 오케이 잡았어? 네, 한 마리 잡았어 <웃음> 한 마리당 그래도 두 개씩 나올 수도 있어서 솜털이 어? 죽인 거 어디 갔지? 물로 떨어졌는데 없어졌어 물에 들어가면 잘 안보여 아이씨 창랑비 심하네 쫙. 죽였다 아 물에 또 떨어져 아 물에 떨어지면 어려운데 찾기 엄청 굴러가 얘네가 여기있다 대굴대굴 굴러가더라고 아까 나 어, 물에 떨어진거 나 못찾았어 결국에 하나 <웃음> 각자이 더이상 안보여 심지어 <웃음> 이 주변에 이거 있는 각자이다죽였어 <웃음> 얼마나 죽인건가 그러니까 왜안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우리 16개 다 됨. 가자. 방독마스크 만들 수 있어. 와우. 이거 봐. 가스 마스크 만들어서 써 봐. 와우. <웃음> 우와. 와우. 와우. 와우. 살발하다 살발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준비는 됐는데 일단 모자를 벗었어야 돼 가지고 방어력 좀 낮아진 상태. 그다음 웨이포인트 찍었습니다. 혹시 나 밥. 밥 많아. 지금. 나밥프줄수 있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올라가나 여기? 어우 oh, 쉣. 왜 왜? 보셔 oh, 스파이더 스파이더 스파이더 뒤로 뒤로. 빠고 빠고. 쟤 어디 있는데? 어? 스파이더? 스파이더? 울프 울프 울프. 뭐다? Yes. 우드, 우르프, 울프, 울프 울프 울, 울울 빠크... 울프, 울프 어, 여기다. 오, 도착. 어, 뭐가 터졌어. 앞에서. 아, 여기 있던 것 같아, 여기에. 아 아, 어, 여기 앞에 길 이어져 있을 것 같은데? 맵보면 여기까지. 깜짝이지지 아, 마. 터져. 야 이거 봐 개미들 들어왔다 그냥 죽어 있는 거봐 여기서 와 이거 막두 개씩 준비해서 왔어야 되는 거 자, 아니야? 우리 뒤에 앞에 에벌레 하나 붙었다 에벌레 하나 붙었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감염 감염 어어 감염돼 벌레 감염스 감염스 조심해 <웃음>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었다 죽었어 아이씨 야, 이게 뭐야 어 그렇지 박우미 주제 에 어. <웃음> 바구미지지 바구미 y Boy, Boy, Boy, Boy, Boy, Boy, Boy, 터진다. Boy, b 진다 Boy, Boy, Boy, Boy, Boy, Boy, Boy, Boy, b 야 난리. 창창창창 창으로 가. 응 늑대. Fucking wolf, fucking wolf, f u yes I am. f u c k i n 아우 는 진짜. 아나 에너지 단다. 울프, 바킹 울프, 어, 킹 울프, 앞뒤로, 앞뒤로, 맨 앞뒤로, 맨, 맨 에버렛. 아, 아, 나, 나, 나 에너지, 에너지. 오 마이 갓, 오오 마이 갓, 오밥 먹었어, God, God, God. 밥, 먹었어 God, God, God. 밥 먹었어, 밥 먹었어, God, God. 밥 먹었어. 진정해. 어? 저 앞에 뭐야? 잠시만, 잠시만, 야, 저거 무당, 무당인데 무당이. 바킹 어, 무당, 바킹 무당. 무당인데. 킹라이인데 어, 길있다 여기 길이다. 길다길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거의 노르망디 상륙작현이야 지금 어 뭐야 쟤 우리한테 총 쏜다 뭐야 누가 총을 쏴 F**king u c ghost 어 얘는 정상이야 이 부담거리고 야야야 지나가 지나가 그냥 지나가 박우미는 짜져 으아 안돼 으아아악 박우미는 안개연구소 야 앞에 앞에 앞에 안기영구수 여기 딱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폭파 폭파 폭발물! 폭발물! 야, 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길 저렇게 내려봐 대공원 돌아가는 길이 더 있지 않을까? 돌아가는 길? 야, 수리. 밑에 슈퍼 기술집 하나 더 있거든? 여기 따라가면? 네 가볼래? 오케이 뭐야, 누가 여기다 껌 붙여놨는데? 어? 껌? 무슨 껌? 머리 위를 봐 <웃음> 여기 무슨 <웃음> 공간이냐, 이거? 가다 보면은 요거 안개 있지? 거치는 데가 나와 거의 끝났어, 오. 지금 오, 거쳤다 뭐야 여기 실내야! 어? 아니야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어. 있어 어? 지금 거친거야 지금? 어? 야 여기는 가스 없는데? 여기 안전 지역이야 음, 야물 마셔도 돼 여기서 야 대박 어여에이에이 입구! 응? 아 응? 이 입구 이 입구, 이 입구! 예스 예스! 예스요! 아, 이니 뭐야 뭐야 뭐야 아, 아왜 잠김이야 아, 왜, 아, 왜. 오마이 마이 갓. 노 센스 노 센스 사브로파 여기 사브로파 사브로파 노센스 이센스 논센스 아 여기 집이야. 우와. 여기 집 바로 옆이었어. <웃음> 그러네. 우와. 와. 와, 여러분 그러면 다음번에는 한번 폭발물 찾아보도록 할게. 야! 아, 아, 어. 할게요. <웃음> 그 조그만 기지 하나 지을까? 그러죠. 그러자. Okay, 그러자, 그러자. 아, 여기 여기가 지금 우리집 현관 바로 미치네 처마 미치네 그래 그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천명보호 있는 방에서 300개가 뭡니까? 300개가 지금. 여러분 한 번씩만 좋아요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부탁하는 저희 정말? 말투가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제 부탁하는 말투가 원래 이런 건데 왜안 받아주시는 거죠? <웃음> 동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게좀 힘드신가요? 힘드실 정도면 밥은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숨으시는 <웃음> 거죠? <웃음>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게 그 정도 에너지가 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가말이죠 그거 같게 넣다가 어디 에너지 빠서 오실 건가요? ㅋ <웃음> ㅋ ㅋ <웃음> ㅋ 가메하메하 쏘시나요? <웃음> 왜아끼 ㅋ ㅋ <거죠>? ㅋ ㅋ 원기옥 모으시나요 <웃음> 오늘 와, 그라운디드는 연비가 참여합니다 한팬이가 고문에 놀러 갔는데 그 고문가 아, 한팬이한테 음. 차도 주고 <웃음> 돈도 주고 물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는 거기에 묵으면서 아, 부, 고모님의 어떤 기분을 잘 맞춰 드려야 될것 같다. 음, 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게임 시작을 하는데 내가 불안한 점은 연비가 그냥 우리 초반 집에서 태어나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폭발물 만드는 거를 연구를 해볼 거거든요. 저희가 어, 지금... 어? 집으로 돌아가다니요. 여기서 집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아, 근데 연비가 저기 있어서. 아~~ 800cm? 그래 근데 800cm? 잠깐만 800cm? 잠깐만 이거 과거 아 다시 건너가야 돼아 연비 우리 그 거점 여, 연못 거점에 있다 연비 지금 어아 근데 연비야 자, 우리가 구출하러 갈게 글로 일단 이거 약간 위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갈 방법 없나? 까마귀를 탈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 이거 왠지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어어어야 타고 오오오 어, 야 위로해서 오오오 어, 좋은데? 오? 어? 야저기 위로 가는 길이 있다? 잠깐만 연비야 기다려 이거 들렀다 가야 되겠다 이거 가보자 <웃음> 야 이건 들렀다 가야 돼. 이거는 조심히 뛰지 말고 뛰지 말고 뛰다 떨어진다 떨어�, 떨어지면은 그냥... 꺾이는 부분만 꺾이는 부분만 조심해서 야 이거, 어? 이거 야 벨트 여기서 아 이거 여기서 가스가 헉! 엄청 새고 있었네. 와, 야 이거 어떻게 진짜 잠글 수 없나? 옆을 꽉 고정해? 껌 너겟?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내가 저번에 껌 있다고 했잖아. 아저 나무에 붙은 껌. 그 떼서 여기다 붙이는건가 보다 대박어 잠깐만 근데 야 너네 이거 없냐 민들레 시앗 없는데요 없는데 아하 그러면은 에반데 광수씨 광수씨 그더 없어? 지금 이게 하난디? 어... 아, 잘 내려가자 잘 내려가서 돌아가야죠 어떻게 어? 그럼 나 방법이 있어 어? 봐봐 왜왜왜왜 왜, 왜, 왜. 알아서 살려줘! 아니 미친 사람아! 형 먼저가서 살려줘 그 다음 나 떨어질게 냥 이렇게 가면 안돼 제발? 어갈수 있잖아 이씨 왜 떨어진 거야 쟤는 형 근데 투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웃음> 아 참고로 민들레 그거 내고도 있으니 조심 알았어 15 집사 가고있어 가고 가고있어 가고있어 칩2칩2칩오 어, 왔구나 <놀람> 아이씨 <웃음> 잘하는 짓이다 이거 짠짠! 이런. <웃음> 어 근데 분명 집이 있었는데 왜 집이 내 눈에 안보이지? 여기 있다 연비야 오. 어? 자 그러면은 일단 연비거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가스마스크를 음. 여기 집이 이만큼이 발전이 어, 됐고 물이다. 여기에 물다 있어 와 많이 발전했다 그럼 아기 어, 게스 마스크어 어, 연비야 여기 들어. 야 근데 포기라고 치는데 뭐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화염 소시지가 있네 화염 소시지? 야 근데 붉은 개미의 알이 필요한데 이거? 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부활하는 그거잖아 아 그건데 진짜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알 가지고 있다가 막 우리한테서 개미 나오고 이러지 않았냐? 어 어, 근데 좀 미안한데 좀 같이 가면 안될까? 나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게 감이 잘 안와 그럼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라고! 여긴 야생이야! <웃음> <웃음> 여긴 야생이야! 아, <웃음> <떨어졌어>. 점프해! 씨 <웃음> 여긴 야생이라고! <웃음> 얘는 지금 우리 노리는 거야? 어 어! 노린다! 대링 <웃음> 타이밍 맞게 우클릭 누르면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엉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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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어 그래서 들어가야 됐었어. 그지. 뭔 소리야?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아닌가 이거 정리됐나? 아 그쪽은 정리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정면도 지금 정리 안 돼서.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자 그냥. 아나 아파.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너. 어. 계속 나오고 있거든 지금 밖에서.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 예굴 있고 굴 있고. 어디 굴인? 우린... 아이 좀 주변 좀 둘러봐 그냥 아아 아, 여기 오케이 어. 나 들어왔어 야 근데 너무 많은데? 어. 나 그냥 쭉 들어왔는데? 어, 어 계속 들어가봐 야 나가는 거 솔직히 지금 답 없긴 한데 어 여깄다 야 이거 이거 그냥 야나 붉은 개미 하나 얻었거든? 나도 야 그러면 나 어떻게든 나가볼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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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을 해. 어, 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다음에 구하러 가자, 우리. 너는 너는 알이 없지 않아? 나? 있지, 응. 알. 거짓말. 남잔 다 있어. 와, <웃음> <다> 있어. <웃음> 있어. <웃음> 남자 그런 게다 있어, 그게. 런 <웃음> 있어. 결국 죽었어. 야, 만들었어. 화염 소시지 오케이 됐어. 야 요정도 시간은 괜찮나봐. 나도 만들게. 어두개더 만들어버려. 재료는 다 있더라고. 아 온다 온다. 봤다 다다다어나소불 소진됐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이 애벌레가시. 빨리 아, 파이 폭탄 어, 날온다 전방, 전방 수비탄, 전방 수비탄. 응 으으... 으. 으으... 괜찮아. 페이지원. 페이지 자,만 그러면은 야, 무당벌레는 창으로 상대할까? 어, 무당벌레 창으로 하자. 조그만 애는 죽이고. 뭐, 똑같은 거 죽이고. 아이고. 아 소리. 아. 나이스. 했어, 했어. 정말 폭탄, 청마 폭탄. 피, 피, 피, 피.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살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흡수 <목소리> 기다려봐 살리고 있어 <목소리> 와얘목 부두막 치기도 했는데 와차 어떻게 던져? 알알알알알알다 <목소리> <목소리> 버스 스루 어어 아, 우와우 아, 기력 채우고 기력 채우고 기력 채우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저 남았어 으으으고으나으으 온다. 으으으으. 으 나이스. 으으으. 으으으으. 으으으으. 으지으으 으으으으. 으으으으. 으아으으 으으으으. 으으으. 으으으으. 나으으으 으으으. 으 아, 잠깐, 잠쟤진드기야제 제 진득이야. 진드기야. 야, 이거 타자, 타자. 저번에도 달렸던 것 같은데, 저기까지? 어. 달리자. 야,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으이씨! 어, 여비야 달려! 달려! 달려! 일단 달려. 어, 어디서 좀 정비할 데가 없나? 어어, 어, 바로 앞에서. 문 바로 앞에서 해야 돼.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맞아, 맞아, 어, 야, 맞아. 잠깐만, 왜 여기 이게 어, 나오지? 어,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이리, 어디? 여기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어디? 어서안보이는데 어, 어, 어, 뒤, 뒤 돌아봤을 때. 생각나는 거리. 와 있었고 난 혼자였. <목소리> 어, 건 어? 어, 어, 어, 아니야. 어, 어 내가 빼줄게. 됐어. 이거 봐, 야, 여기 근처에서 잘 찾아야 되거든. 야 이거 붙은 껌뗄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어 껌 여기 있어 아 이거 한번 창 던져 볼까 아니야 이거 2단계 삽야 근데 여기는... 이것도 이거고 왜 부서진 연구소 입구 있었잖아 어 이건가 야 찾은 거 같은데나 아, 진짜 아 여기다 야 그냥 바로 여기 있네 근데 나 궁금한 게뭐 어느 정도 멀리서 던져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 일단 나 그냥 던져봐 어, 어, 던져봐 던져보자. 살리면 되지. 이거 내려.. 아, 내려놓는 게 던.. 알 던지기 <웃음> 어, 된다! 잘 져졌다 터진다! 어, 터졌어! 들렸다 어, 아, 잠깐 가지 말아봐! 이, 왜? 이, 이, 이, 이, 이, 바닥에 이거 이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어어 어, 들어왔다 이씨 어, 생체 측정 스캐너 어, 돼x3 돼, 돼, 내가 돼. 눌렀어! 꾹! 꾹! 너 어디다 손을 대고 있는 거야? 어? 몰라? <웃음> 내가 있는데? 야, 냉수기가 있는데? 이거 실험 데이터 있다. 들어가 보자. 야, 여기 더 깊다. 와. 테이프다. 나이스. <목소리> 조사해. 어, 아아에 앞에, 앞에, 앞에.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아 부서져 버리세요. 오오 오우, 오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유도하고 오우, 오우, 오 이리로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빼빼빼빼빼 빼, 빼, 빼, 빼. 오케이 잠깐만 여기 더 무서워 보이는데? 아 왜이래 여기 생긴게 아아아 아, 근데 여긴 뚫어야 되는 데다 여긴 연구소네 아 왜이래 이거 뭐야 아으 근처로 가면 무조건 터진다 어떡하지? 아, 한번 <목소리> <목소리> 번 터지면 충전시간이 있어 그래도. 아! 망했는 돼? 돼? 은 돼? 야, 방다 야, 방금은 돼? 야, 방아은 돼? 야, 방 야, 야, 나팔 초. 알았어. 5 초. 에 피해야 돼. 한번 피해야 돼. 됐다 지금. 됐어 됐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일단 빠져봐 일단 빠져봐 일단 빠져봐. 왜 오! 빠져 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아, 나. 뭐야 뭐야 뭐야 투디. 한번 터지는 거 참고. 빵 아, 됐다 지금. 일단 살렸어 빠져봐. 오오씨 뭐지? 이거 터지는 걸잘 피하고 내가 캐줄게 캐줄게 아 지나가야 되나보다 이거 그냥 피워, 피워, 피워. 이거야 지금이야 맞아. 잠겼어 아니야 옆에 오케이, 버튼이, 있어, 버튼이 있어 버튼이 있어 버튼이 있어 어 됐다 아 이거네 이거 열기다 이거 나 할까 내가? 내가 열래 그래 해 이거 지하에 이 문이 열렸나본데? 지금 이거 잘 봐봐 그지 어, 어! 이걸 열었나봐 어, 저기다! 아! 연비야 저기 연거야 우리가 저 왼쪽에 저 빨간 선 연결 근데 어,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터지는거 있어 오른쪽에 형 이게 뒤져봐 시체 왜왜왜? 왜, 왜, 왜? 어? 뭐 나오네? 방어뺐지 신기한거 있어 그러게 나이스 나이스 좋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약간 그거 같아 아마존에서 먼저 왜그칼 있잖아 <웃음> 어, 어, 어 뭐라 부르더라? 그거 가지고 왜 앞에 이렇게 잘라주는 사람 어? 물이네? 뭐야? 아 이렇게 가야돼? 으으 아 여기다 여기가 열린거네 아까 이거 있었잖아 음어 음 3단계 결과 3단계에서 돌연변이는 수치로 계량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이 된다 야! 야! 왜왜? 왜? 야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들어가서, 율 와. 율 와. 나 죽어. 야, 얘 보스다. 야, 씨, 너무 이렇게 많은데, 뭐 나왔는데? 야, 너무 많은데, 이거 작은 애들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야, 포다터 틀어놓게. 일단 어? 아이씨 와. 야 이거 너무 빡세 너무 빡세 어나또 죽었어 야 여기가 보스전이야 이거 대박이네 아, 와와다 죽은거야 설마? 아 진짜로? 나 죽었어 아하 다죽어다쓰러다다쓰러어와 대박인데? <웃음> 야 근데 이거 진짜 보스전 맞네? 야 가방을 고스란히 다문 밖에다 다시 모셔 놨다? 아 진짜? <웃음> 어허 하나 둘셋 <웃음> 과연 인도! 터진다! 잘했다! 과연 인도! 나이스! <웃음> 오케 이택칸갔어택칸아우 나는 죽었어요. 도움 음. 기다리는 중. 야, 어그론 내가 끌고 있거든 무당벌레 그냥. 아 지금 두 명. 두명 갔어? 어. 아 애벌레가 너무 아프다. 어 애벌레 장난 아니야. 연비야 투디 살려줘. 오케이. 아이 아이 내가 죽었다. 아 나도 죽었어. 야, 이거 뭐지? 야, 폭탄 미친 듯이 만들어 와가지고, 거의, 지, 저거 뭐야, 정크렛 해야 되냐, 이거? 그래야 될것 같아. 그냥 집에서 부활하자. 그럴까? 어. 어. 이제 진짜 부족대 부족 전쟁 준비야. 야, 폭발물 거의 한 3, 40개 만들고, 베리 가죽 또 캐러 가고, 약간 준비 시간 필요할 것 같아. 진짜 전쟁 준비해야 될것 같아. 아 근데 뭔가 나는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힐링 같은데? 힐링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이거 전쟁이야. 정신을. <웃음> This is war. This is war. 네버러 게임 war. 네버러 게임 war. 네버네버 네버러 게인 뭐? 결코 다시 전쟁. 결코 다시 전쟁. 네버러 게인 뭐? a r 도라코. 우리 형 언제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캠핑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안 있어요 지금 너네들이 캠핑 가면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될거 같아둘다 <웃음> 아무것도 안해 가지마 <웃음> 둘다 아무것도 안하고 서로 핸드폰만 하다 굶어 죽을거 같다고 니네 <웃음> <웃음> 안편아 우리 캠핑 텐트 쳐야 되는거 아니야? 아 맞죠 형둘다 폼바 불집혀야 되는거 아니야? 어 그치 형 폼바 <웃음> 서로 동의는 해 주는데 아무도 일을 어. 안 하는 것 같다 어, 네. <웃음> 오늘의 그라운디드 오늘 저희 오늘 그라운디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하 저희가 이제 이 그라운디드라는 게임의 패턴을 알아버렸다 할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침 모으는 게임인데 저런 침 마다 이제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보스는 사마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화면이 약간 약간 다를 뿐이지 그냥 반복되는 퀘스트 정도의 느낌이라 그 다음에 보시게되면 여기 이렇게 멀죠 엄청나게 멀죠 여기는 음 그죠? 그래서 저도 계속 하고는 싶은데 이게 뭔가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게 낫겠다 같은 화면을 반복이다 그러니까 한번 싸우게 되면은 뭐 이런 데서 또 베리 캐고 가옷 만들고 다른 것도 싸우게 되면 또 똑같이 또 노동하고 또 보스전 계속 이런 식이라 일단은 오늘 저 독극물연구소 있죠? 저기를 깨보고 어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고요자 그러면은 준비를 좀 해봅시다 오늘은 옥탈블룸이 왔기 때문에 연비가 쉬고 옥탈블룸이 왔기 때문에 진짜 깰수 있을 겁니다 저 가스 새는 거 한번 막아보고 싶긴 한데 저거까지는 그지? 저 치식하던 거어 맞어 껌 떼가지고 어껌 떼가지고 껌 뭘로 떼더라? 삽이었나 이레벨 삽이었어 와 거미 어깨 보호대 이거 뭐야? 오야 이거 완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거미 어깨 보호대? 야 거미 무릎 보호대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 우리 거미 많이 죽여놔가지고 베리 열매 따올게 베리 열매랑 나 목이 검도 어차피 수리해야돼가지고아나 방패 한번 만들어볼게 빗소리가 방패랑 폭발물 어때 오케 폭발물이 아. 뭐가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한펜이가 집으로 합류하면 내 쪽으로 와 오케오케 이이아 근데 우리 폭탄 거 하려면은 그거 있어야 돼 곰팽이 음. 어? 어디서 창이 떨어졌는데? 어, 개미집 어디 개미집 기억하냐 한팬아 미안한데 혹시 창 던졌니? 아 여기있다 <웃음> 저더 뒤에 있어요 이건 누구냐? a look. t o 아 여기 y a t 여 e n you're so. You return a very poil. Come here. So, Abulla, payment. Oh, boy, perfect. Hanka, Hanka, a b u l 아니, 왜안 들키는 거야? 이걸 왜안 들키는 거지? <웃음> 저것도따저두 개도 하는 김에. <웃음> 어, 어. <웃음> 너 뭐야? 원주민이야? <웃음> 왜 이렇게 잘해? 각자 분야에서 잘해. 하나 더. 마지막 제간 김에 미치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너 뭐야? 제 <웃음> 폭탄 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폭탄은 다 만들었는데 폭탄 몇 개나 만들어졌어? 칠, 일곱 개밖에 안 돼. 일곱 개, 일곱 개. 괜찮은데나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웃음> 갑니다 하나 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이볼, 마이볼, <웃음> 마이볼, 오케이, 오케이, 마이볼, 오케이, 오케이, 마이볼. 그 보스전 열리면 여러분 애벌레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부터 창으로 정리하고 베리 가지고 나 25개 만들었거든 지금. 잠 기다려봐. 거미 어깨 보호대 네 피스 만들게요. 이 가방들 뭐지? <웃음> 우리 건데. 어어 <웃음> <이 가방. 웃음> <웃음> 어, 모기 아, 모기 입. 필요했다고 모기. <웃음> 나이스. 아 다들 이거 하나씩 먹고 갈래 이거 뭐야? 자. 아 섬어 섬어디 서어디어섬 섬어디 하나 더. 서어디한 <웃음> 그 최대 체력 올려주는 거거든. 하나씩 쭉 빨아 삐디뽕 초반은 던지는 폭탄이랑 착류로 가자 응. 폭탄준비 폭탄준비 자 10개 길이 자. 일단 내가 억으로 끌었으니까 무당벌레 억으로 내가 끌었어 원거리 저것만 먹지 마, 얘들아. 저것만 맞지 마. 야, 근데 야, 지금 좋아. 흐름 좋아. 피 많이 깠어. 다쳤어, 부탄 다썼어탄다썼어다쳤 오케이. 야, 내가 지금 물동골레를 잡고 있거든. 나 시야 천천히, 잡고 있어. 천천히, 있거든? 천천히, 해, 천천히, 오케이. 어, 흐름 좋아, 흐름 좋아. 나창좀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나 피할 데가 없어. 화살 화살 발견하면 줘 주세요. 오케이. 야 흐름 좋아. 흐름 좋아. 네. 흐름 좋아. 야 이거 석군 개 때네. 와. 어어야 이거 얼마 잘 났어, 피... 얼마 났어, 얼마나 어, 안 남았어 얼마나 얼마나 좋아 좋아. 얼마 안 남았어. 한 칸, 한 칸, 한 칸. 죽여! 와! 우후! 컷. 아, 야 근데 깔끔하게 죽이는데 오늘은. 아, 한번 해 봐. 열어 봐. 뚱아 근데 준비한 보람 있게 정말 깔끔하게 있겠다. 어이 깜짝이야. 아이고. <웃음> 나이스 안개 슈퍼칩. I'm abandoning t h i c e a n i 포기한다고? 뭐냐? s u l a t i o n s i n 95.283% probability of catastrophic failure. I assure you the percentages are much higher than that. Now do it. Why did you make fake? y o t i was being sarcastic. c o me 아, 검은개미 연구소로 찾아오라고. 오. 아,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나. 우리의 그라운디드는 여기까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거지로조회수를 올려 놓으면 모를까? <웃음>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잘 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은 칩이 좀 많아요, 우리가 은근히.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야? 이렇게... 아, 깜짝이야. 뭐야? 아, 네. 이거. 이 녀석이 벌받을 줄 알았다, 이 녀석 <웃음> 꿀밤 너무 빡세게 때린대?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얘들라나 죽어 인디언밤 인디언밤 인디언 야, 야 욕망치 도더비, 도더지 잡기 할 거예요. 도더지 <웃음> 잡기 할 <웃음> <저거> 거예요. <웃음> 추나 요법인가 추나 요법 저기. 추나 요법. 거리제네 <웃음> 이 녀석. 아, 야, 아 화살은 반칙이 화살 반칙이 얘들아 얘들아 화살 반칙이지. 아, <웃음> 화살 반칙이지. <웃음> 앞에 니 형이 살려지면형팀 하나? 오케이 하나 바로 파이안도서빈 나도 이빈 살면 내팀 야야 바이어이 또난되잖아바이어인도난 바이어이 또난이어이또아대바이거이야 난대 바이어이 또 난대 바이어이 또 난대 바이어이 또 난대 바이어이 또 난대 바이어이 또 난대 바이어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바 노바 노바, 노바 찍먹 제대로 했다 그래도 우리는.